사이버 애널리스트.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생소한 직업이 생겼다.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라는 이상한 직업인데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직업이었다. 최근에야 많이 주춤해지고 그들의 인기도 시들해졌지만 때는 급속히 늘어나는 인터넷 신고를 등에 업은 그들이 공중파 방송까지 진출하여 놀랄만한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다. 한 사람의 유명 애널리스트의 추종자가 많게는 10만 명에 달하기까지 했으니 가히 개인 펀드라고 불리울만했다. 이들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증권정보 사이트에 그들 나름대로의 시험관과 추천 종목을 올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쉬웠다. 아무거나 추천해도 다 올라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다음엔 아무거나 팔려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당시의 고점을 정확히 잡아낸 셈이 되던. 장기, 하락기. 이두 기간 동안에 처음엔 순수히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식으로 뛰었던 그들이 2001년부터는 유료사업자로 바뀌며 욕을 먹기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는 유료사업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30초당 2천원 1분 들으면 4천원이나 하는 유료 ARS 녹음을 하여 회원들이 듣도록 유도한 후 여기서 발생한 전화비 매출을 증권사이트와 나눠먹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관건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동호회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그들 중 일부라도 실제로 그 비싼 ARS 정보를 듣도록 만드는가이다. 이러다 보니 과장 광고와 사기가 판을 쳤다. 자신의 추천 종목이 지난달에도 따따벌이 났었고 지금 새로 녹음해 놓은 종목은 당장 안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종목이라는 것을 시황 대신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말만 증권정보사이트지 사실상 광고도 배판이 되었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기로 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서던의 팔촌의 땅까지 파라살 대박주 한 종목 녹음 완료 내지는 대통령도 깜짝 놀랄 급등주 두 종목 녹음 완료라고 쓰는 악질들도 생겨났다. 이럭저럭 별인기 없으나마 사이버 애널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나도 이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교류를 한 적이 한때 있었는데 그때들은 말이 가관이었다. 모대표 사기꾼 한 명이 후배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을 위한답시고 ARS 모범 사례를 적어와서 발표해주는데 내용인즉 이렇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며칠 모순요일 장시작하였습니다 전일 밤에 미국 시장부터 먼저 점검해드립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어쩌고 해서 미국의 재정악화가 어쩌고 했다는데 이에 따라 기술주가 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침 뉴스 멘트 먼저 한 앵무새처럼 되새기고 다음 우리 시장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선물이 어찌 되고 그래서 외인 매수가 어쩌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돌아가니 시장이 있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2분에서 시간을 끈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종목을 말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랜만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증권주 관심 가지시고요. 증권주는 삼성 증권, 대우 증권, 현대 증권, LG 증권 대신 증권으로 압축해서 보시고요. 그 밖에 재료주로는 M&A가 거론되는 한국 오우 관심 가지시고요. 실적 호전을 발표한 후, 무상증자 발표한 5종목 유문주입니다. 이 대목에선 전일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은 오늘 다 나온다. 마지막으로 관심테마주입니다. 육아의 상승으로 호재 발생한 대체에너지 관련주 A종목 B종목 C종목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유리해진 가 종목 나 종목 다 종목 주류독감 발생으로 다시 관심권에 들어선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입니다. 성공투자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분 정도 4만원 가량이 된다. 거론된 종목 수는 모두 50여 종목. 하루에 한세번 정도는 이 50종목 중 한두 종목만을 바꾼 후 또다시 긴급 청취하 여 매수할 폭등주 녹음 완료라고 해서 문자를 보낸다. 내가 한번 물어봤다. 나보단좀 어리고 ARS로 인지도 좀 높아진 동생 벌되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한 달에 이렇게 해서 한 2천만원 보냐 에이 3천은 돼야 저도 생활이 되죠. 하긴 그렇겠다. 한 통화에 한 사람당 2만원 정도씩은 갖다 바는데 한두 명인가 수백 명이 그러면 이거 돈 되겠다 싶었다 가뜩이나 파산 지경으로 몰리는데 못할 짓이 뭔가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 못할 짓이더라 그래서 난 ARS를 안 했다 대신에 또 다른 유료 사업인 인터넷 라이브 방송 쪽으로 갔다 전문가 본인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의 근원이지만 이건 그래도 양심적이다 라이브 방송은 인터넷 채팅창에 진행자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된 것이다. 가령 인터넷 라이브 월간 회원이 모집되면 월 30에서 50만원의 회비를 내고 아침부터 장마 감시까지 인터넷 채팅창에 들어온 회원들에게만 추천 종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회원들이 채팅으로 하면 답변을 주면서 한달한달 한달 끌어가는 시스템이다. 진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대신에 수익이 안 나면 주구나 사나 무조건 접속하는 방송창에서 수많은 회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은 있다. 맨 처음 이 라이브 활동을 시작한 사이트는 다음이었는데 그게 경력이 되어 심호에서 활동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뒤늦게 이사이트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탓에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했다. 그래서 기존의 이평선 매매기법이나 봉차트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매매기법을 선보였다. 이것이 연말의 나를 싱오 사이트 선정 2002년 한국증시를 이끈 16인이 전문가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놓게한주도전사의 기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대표 사기꾼 명단이었다. 증시 최실론 그 무렵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뒀다. 기아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영업사원도 아니고 특별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급여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일찌감치 결혼하여 귀여운 아이를 둘이나 낳고 별 문제없이 살아가던 친구가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를 당했건 간에했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니 젊은 나이에 실업자를 자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아무 생각 없이 판판이 노는데 인생을 불사르고 있단 나와는 달리. 젊은 나이부터 일찍이 재화에 눈을 떠 대학생 시절부터 푼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던 그 친구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좀더 화끈한 금액으로 한탕을 벌이려다 IMF 국가 환란을 맞아서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시장 좋아질 때 또다시 시작했나 보다. 그러다가 돈도 좀 벌은 모양이다. 이게 문제였다. 어느 날 조용히 계산해보다가 자기가 지난달에일해서 받은 월급보다 주식회서번 돈이 더 많았다는 걸 알았단다. 그래서 주식만 하면 때들을 벌겠구나 생각했나 보다. 자기가 돈을 더벌수 있었는데 회사일 때문에 주식을 제대로 못 봐서 더 많이 못 벌었단다. 현직 증권사 직원이면서 하루 종일 시세만 보고 있는 내가 말려도 안 통한다. 나보고 한다는 말이 야너 주식한지 얼마나 됐어? 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 이러는데야 내가 말릴 이 아니다. 도박하고 주식에 미치면 약이 없다. 혼자 해보려고 놔뒀다. 결과는 6개월 뒤에 빚낸 돈까지 모두 날리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래도 좋은 친구놈이었는데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은 혹시 본인은 주식 투자를 원래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에 잠시 현혹되었거나 중요한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매매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보지는 않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은 투자자금이 원래부터 너무 적은 탓에 적당한 종목을 고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정상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만 하는 초조함의 일을 그르쳤거나 직장일 때문이건 아이들 때문이건 간에 주식을 연구할 시간이 적었거나 많은 원인 중 하나 때문에 돈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바로 수십 년간 이 증권 시장을 이어온 변명이다. 당신이 손실을 본 진짜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말로 주식에 재능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들었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매매 타이밍을 놓친 종목을 곧바로 수습해 들어갔을 것이며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큰 문제는 당신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력 없는 당신이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시장은 또 다른 불리한 상황으로 당신을 몰아갈 것이다. 탈출고 당신이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지금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저축을 하건 부동산을 하건 본인에게 맞는 다른 길은 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주식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경치, 전일 추천 종목 중 다섯 개 상한가 진니 이따위 문구를 현란하게 주장하며 현혹하는 사이비 말고 매달 알토랑 같은 10%의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진짜 고수만의 기법을 찾아야 한다. 전지전등한 고수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블루칩의 중장기 투자, 개별주의 빠른 데이트레이딩, 급등주의 고점 초단타, 급락주의 저점자반내기등 모든 능력을 다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이중한 가지만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미 고수이다. 증 시체질론, 당신의 성향이 급한 성격이면서 빠른 판단력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초단타 매매와 전략 매매가 적합하다. 장계시 직후 20분간의 빠른 등락을 공략해라. 반면 당신이 심지가 곱고 가볍게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주면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일시적 악재에 휘청되는 분류칩 발굴만을 연구해보라. 당신이 시류에 대한 감각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라면 테마주 공략을 권하고 싶다. 될성 싶은 테마를 미리 골라내면 된다. 각성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수선주를 가지고 수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겁이 없고 과감한 당신에게는 급등주 공략을 권하고 싶다. 연속 상한가에는 규칙이 있다. 매일 상한가, 친종목만을 연구하라. 나에게 맞는 오직 한 가지의 기법을 만들어라. 드러나는 고수들의 비밀. 연이은 미수 실패와 지긋지긋한 시장 하락에 시달리며 점점 궁지로 몰려가던 나는. 생활은 곤란해져갔으나 꾸준한 인터넷 활동과 TV 출연 등으로 점자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애초부터 사람 등쳐 먹는 데는 소질이 없었던 관계로 돈 벌이는 한 푼도 못했지만 그 덕분에 별유안 묻고 소수나마 선호 회원들을 모을 수 있었다. 솔직히 남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저 무슨 종목 사서 손해보고 있는데 어쩌면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종목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미련을 버리시란말 정도 해주는 게 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동료 직원 한 분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 근무하시던 그분은 차장님이셨는데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익혀온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결집하여 한 가지 비기를 만들어내셨는데 오직 그 방법으로만 몇 달간 시장을 공략하였다가 15억이 넘는 돈을 만드는 드문 쾌거를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이 양반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가서 뭘 해서 얼마만큼의 추가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정말로 주식해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나에게 이것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양반의 매매에 대해서 수소문해서 연구해보았다. 나중에 알아낸 그 양반의 비기는 놀랍도록 간단한 것이었다. 그 양반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출발하는 점상한가 종목을 제외하고 장 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순간에 추격 매수하는 방법이다. 일명 상따라고이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수 급락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자신의 매매 방법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강한 심리적 자신감이 필요로 한다. 강조하건대 이 기술 함부로 따라 하려들지 마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최고수에게 도전하는 심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몰아치는 공포와 미련이라고 하는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니까 나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수의 경지를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그 위력을 직접 목격한 나조차도 활용할 엄두가 안 난다. 어제증 시체질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격과 심리가 있다. 그 고수 양반과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다른 기법을 연구하라. 그 양반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지 누구나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결을 연구해낸 게 아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외여로 간단한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렇게 간단한 기법이라도 본인에게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니 본인에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라는 말이다. 어쨌거나 난그 양반의 성공을 보면서 두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점과 비밀은 간단한데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나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난 사람이라도 허구원날 시장을 보다 보면 주식 시장의 약점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발견된 방법을 실제로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학원 마음으로 해보건간에 매매 연습을 몇달 이상 해보고. 이게 과연 나에게도 맞는가? 내가 모든 투자금액을 쏟아부어서 할만한가를 연구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전 재산이라 생각하면서 연습에 몰두해봐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상품은 없다. 이날부터 나는 드디어 나만의 비결을 찾기 위해 몰두했다. 일단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을 찾기 위해 잠을 안자가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의 통계를 내고 과연 이러한 급등주들은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만들어냈다. 추세 트레이딩 기법